총몇개더 해갖고 지금 세 명으로 안돼 내가 봤을 때한 6~7명은 필요할 것 같다 형제님 자매님들 헌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지 이런게 들어와야지요 신부님 그렇지 아까 조물에게 죽였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건 또 뭐야 6 금고, 금고. 금고 번호인가 보다 금고 번호 6 허! 대박 금고 비밀 번호인가 봐 어? 기에 1억 정도 있을 거고. 기대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님. 응? 2층에 더 좋은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2층. <웃음> 이거 샷건 샷건이네. 건. AR. 어? 저도 사주십시오, 어? 형님. 샷건 싸네? 와, 잠깐만. M4가 2000달러야? 야, M16으로 세 자루를 사는 건 어때? 근데 근접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샷건 오히려 더블 배럴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클래식으로 가. 더블 배럴두 탄마다 장전해야 돼. 아 맞습니다. 어 데미지도 M870이 더다. 그럼 요거 샷건은 내가 하나 사고 일단 이거 나 M16으로 그냥 세개 살게. M16 세정 받아봐 받아봐 받아봐 세정 라미가 샷건 들어. 레옹 님너 <웃음> 원래 찢어 발기는거 잘하잖아. 앞으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가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무래도 제가 무기를 좀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탐지가 된게 혹시 이것이었을까요? 어머 이 위험한 무기를 이런 위험한 건 저희 경찰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라미야 네? 언젠간 찢어라 알겠습니다 자네가 아마 음, 내 기억에 음. 이름이 포세이큰 형제였지? 어 그렇지 어 이자한테 어 M16 네. 총알 아끼도록 맨 마지막에 그 개구리 닮은 보스가 있어 어, 그 자한테 이제 총알을 다 퍼붓는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 어, 어. 아이씨. 아 i t 아, c k t i 아, k t 아, c k tick, tick, tick, tick, t 님 예예예. 아, 저한테는 뭐 사실상 한장님이랑 똑같긴 한데. t i c 나한테 낚싯대 걸었네 방금 아 아닙니다 무슨 에이, 에이, 에이,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고아이 아, <웃음> 아, 아, 아, 아, 참고 아, 아, <웃음> 내 몸에 손을 대는 건 제가 어떻게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컨트롤 실수입니다. 우리 좀 흥분했어요. 여기 바닥까지 어, 와서 낚시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낚시를 하게 돼서 너무 지금 기쁜 마음. 우리 나와. 지금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에이맨. 왔어요. 우리 성당. 어? <웃음> 조개 껍질 묻고. 조개 껍질 묻고. <웃음> 음, 어. 숨어요! 빨리 숨어! 빨리 숨! 뭐야 신경사! 경희님! 아, 그러니까. 경희님! 어 혹시 그... 노란머리 신부님 보셨어? 신부님... 아까 성당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거 봤습니다. 언젠간 <목소리> 머리에 <목소리> 한방 갈기겠습니다. 한방만? 두방? 서른방, 닭발만 갚아 그지게 알겠습니다 복수의 때가 오면 라미야 형체가 남아선 안되는거야 알겠습니다 끝은 아무것도 없어야되니 제가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야 라미꺼 쎄다 어 저객님 저기 비밀번호 떨어졌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안 돼, 야, 야, 야, 여기 처리해 줘. 어? 여기 처리해 줘, 처리해 줘. 라미 처리해 줘. 야, <목소리> 야안 돼, 안 돼, 안 돼. 라미가 왼쪽 처리해 줘야 돼. 아, 형님! <목소리> 여기가 어둠에요. 아, 잠깐만 <목소리> <목소리> 아, 깜짝이야. 아, 야, 야, 야, 미안해. 형님. 야, 미안해. 야, 놀랬어놀랬어 놀랬어. 아, 여기로 길 있다야. 여기로 길 있어. 여기 바로 올라올 수 있네, 2층으로 야, 일단 비밀번호 아까 하나 더 나온 거 있어? 일 나왔어. 일 일. 여기 두목 있는데. 바로. 보시 그래 그래. 나이스. 이제부터 솔 준비. 솔 준비. 보스 솔 준비. 준비. 솔 준비. 아, 보스 보스 노려. 그그그 갈겨. 갈겨. 와 갈겨. 와 그렇지.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얘네 왔어 얘네 왔어 지금. 머리에 구멍 나고 싶어. <웃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뭐였어요? 뒤에 지금 쌍칼있는아뭐하냐고요아이 친구가 아프다고해서 구형예배를어 다들 집어넣고 어 다들 이제 집어넣고 저기 아, 어. 경찰이랑 같이 왔는데요 그 어디가세요? 저기 경찰이랑 같이 왔다 왜 도망가요 근데? 얘들아 일로와 구형예배 어? 끝났습니다 어? 시, 신부님! 예예 예. 아니 지금 조 소리 들리는데 이거 뭡니까 요 대체 아 여기 위에 깽단이 강남 깽단이 있어요 강남 깽단이 사람 살려주세요 총 맞았습니까? 총 들이밀고 뒤에서 쌍칼로 저막 위협한다고 그러던데 <웃음> 에이 그런 리가 있나요 아닌가요? 제가 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기 탐지를 아무래도 해봐야겠네 경위님 음. 제가 음. 확인해보겠습니다 응 음, 좋아 그리고 나는 여기 시추선 그 조사 좀 하겠네 여기 피자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아, 예, 음, 네 탐지 안 됐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 아무래도 그렇지요. 탐지 안 됐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탐지 안 됐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탐지 안 됐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아무래도 그렇지요. 탐지 안 됐습니다. <웃음> 저거... 무기는 없는데요? 그거 제대로 된거 맞아요? 기계? <웃음> <웃음> 제대로 된거 맞아요 아무것도 안잡혔어요 지금 어 아, 진짜요? 아 여기도 안잡히네 지금 막, 어 멀쩡하다. 진짜 되는거네 이거 대박이다 주의주고 네.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봤나보네 착각을 했나? <웃음> 아니 어떻게 신부님 빼고 다 걸릴수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 그랬니? <웃음> 에이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맨 에이맨 이게 다 에이맨, 에이맨, 에이맨. <웃음> 아예예 경희님 조사를 하고 왔는데 설마 살인 증거를 발견하신 겁니까? 어? 그럼 그럼 어? 어? 근데 이게 좀 희한해 좀 이게 뭐죠? 아 이게 저희가 저기서 구역예배하면서 약간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가 아 두기 합의된 네. 상황입니까아 예, 예, 합의돼 합의돼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아 저기 강남 갱단 칼자이한테 살해당했다는데? 감아야 어, 될것 어, 같은데요? 수반. 아 어, <웃음> 우리는 어 들어가도록 할까? 지금 이게 아까 보스 죽였을 때 종이가 나왔거든? 근데 이게 투 블라소 라고 써있어투 블라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육... 일? 몇번더 가야 될것 같은데? 졸개 잡으러? 블라소라고돼있고6 1 나지 않습니까? 응. 어? 1 2 3번 진가? 설마... 이거 뭐? 아 이거 범인? 아 잠깐만. 이거 집주소인가? 숫자가? 끝어져서 찾아봅시다. 어, 주소가 근데 안써 있는데도 있긴 있거든. 지금 블라소라는 NPC가 어딘가 있나? 상자에 있다고? 벌써 담갔어? 아 생선수트 아, 생선수트 아 그래 아 블라소를 아, 벌써? 아나 담근 줄 알았네 빠르네 어. 근데 여기 일단 우리 빼자 왜냐면 자꾸 요 근처에만 있으니까 자꾸 경찰들이 요근처 많아. 나 그럼 잠깐 저기 샤이비 좀 갔다 올게 이쪽은 아주 평화롭기만 하구만 아 평화롭지 평화롭지 내가 또 새로운 걸 얻어왔단다 이 뭐야? 액자 고기 고맙고 내이 괭이로 e 단 p g 보냈어 <웃음> 아니 이두명이두 명이 지금 여기저기 치고 당긴다는 소문이 있거든 아 s 이 o 소니범이 언제적 얘기를 n g eat t o 이 young. i 나라를 망친다 나라를 어? 망친다라? 쟤는 왜저 뭐야 저둘이 저거 조괜찮야지경찰한요기 네, 아, 길이라고 그래서 시끄럽네. 다음부터 늦지 마시고. 오늘 이까지고 와? 아니 오늘은 뭐 수능 날이야? 들어오게온 <웃음> <웃음> 김에 이쪽 와내 사무실 보여줄게. 네, 왜 이렇게 까리? 여 화장실이 딱 있어야지 이렇게. 이 <웃음> 화장실로 보이니? 사장, 사장실, 사장 아 사장실 아 화장실이야. 아하긴 아, 아, 여기서 에이, 담배 피라는 거다 보이고. 참 맛있으시겠어요? 뭘 맛있어? 호흡기요. 호흡기. 진짜 중독자 <웃음> 같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아파 보이면 안 되니까 담배라고 얘기하는 거. 천식이 있어? <웃음> 어나 천식. 아 그래? 만성 비염이요 마일드 세븐 사왔습니다 마일드 <웃음> 야븐사왔어 <웃음> <웃음> 이거 빨리 비밀번호라도 찾아야 돼서 있으면 오오 나왔다 야9 916 916 916 오오 어? 나왔다 0 0이야 0 1960년 1960년 1월 28일 1월 28일 뭔데 그날이 이제 찾아봐야지 사람들, <웃음> 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경찰 왔들고야 뛰어내려 국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스 사람들, 스국 사람들, 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 다시 가. 오 진짜다. 플라스 하스. 아. 뒤져. 들어가. 진입해. 싹다 뒤져. 이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이거 안 열려 심지어 상자가 다. 열려면 여기 사리지 않습니까, 형님? 와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밑으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가가가 가. 고고고 고. 고고고 고인사. 고인사. 모뭐뭐뭐뭐 뭐. 뭐뭐뭐뭐 뭐. 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오! <웃음> 금고가 있습니다, 형님. 금고 있어? 있습니다, 형님. 이런 매찬. 이거 근데 안 열려. 여기 사야 돼. 빨리 빨리 갔다 오자. 여기 지키고 있어. 내가 지키고 갔다 올게. 여기 형님. 지키고 있어. 총 들고 지키고 있어. 못 들어오게. 혹시나 찾아 와도 네. 다 죽여. 총 없는 사람 일로 와. 들어오는 사람 다 거. 죽여. 얘들아, 싼다. 받았지? 응. 아무. 아무? 어? 아무 암호, 아무가 있었어? 아진 야야야, 진짜 쏘면 어떻게? 야 진짜 쏘면 어떻게? 아나 <웃음> 씨. 해빈 아무도 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 내가 그 형님이잖아, 이 바보들아. 냐 어, 된다. 엄마, 이거 이거 열리냐? 들려요? 됐어 됐어. 야, 먹는다. 9610 9610. 9 뭐야, 이거? 너게어었어 뭐야? 어? 누구야? 9160? 지금 이게 다 얼마야 지금? 회사장 있는가? 아뭐 소리야 이게 시장님이 웬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을 찾았으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 녹어버리면 어떡하나 한번 뱉어보게 5만 달러 정도 있었어요 5만 달러. 어... 5만 네 5만 달러요 5만 달러요 그러면은 예. 이렇게 앞서 예? 회사장이 예. 5천 갖고 우와. 와! <웃음> 십일조도 이렇게 안되어갑니다 원래 <웃음> 조도 <11주도> 10%만 <웃음> <웃음> 가져갑니다 형 형? 형님? <웃음> 시장님한테 형! 형, 형님은 시장님한테 형님이라고 해 형님은.. 형님은 나.. 어.. 무튼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뭐.. 후보등록을 해준다 뭐 이런 건가요? 아이.. 자네도 후보등록 해야지 아.. 이거 안 하면.. 아. 요, 요, 요, 요, 요. 음 네, 돈을 확실히 받았네. 그러면은 어, 우와, 아, 우리 캐사장 어, 어, 후보등록은 걱정하지 말고. 어, 음, 와, 축제다! 어, 와, 북쪽이다! 북쪽이다! 어, 어, 오, 축제다! 어, 5만 달러 틀었더니 6천 남았네? 아 경찰이 온것 같아? 야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자. 왜, 왜 이렇게 총소리가 심하게 들려? 뭐야, 이거? 지하실이 열로 내려와 봐. 총 들고 이거 조심해. 뭐가 있을지 몰라. 뭐야? 상자가 있는데요. 어, 잠겼습니다. 어, 그래? 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는 여기는... 여는 어, 잠시만요, 아,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예,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 성스러운 교회에서 총을 쏘는 게 답니까? 니 성스러운 교회 총을 쏘까 총을 쏘면 어떡하나, 시경사님 아, 예의를 갖춰야지, 시경사 예, 왔으니까. 예, 예. 저희 지금 미사 중이었는데요. 아. 음... 저 불조님입니다. 아, 불조야? 아, <웃음> 아, 그래? 아, 그러시면 소지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아, 소지품 검사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음... 저도 수지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깨끗하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아 성스러운 미사 중에 아이 경위 아, 경사님들 아, 이게 무슨 아, 지금 아, 민폐란 말입니까? 양해, 받,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신고 들어온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 지금 신도들을 지금 목사님 이거는 종교, 종교 사단입니다. 사단 <웃음> 네그 총기 난사니까 총만 찾으라고 시경사. 아, 아니 지금 어이 금 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 아니,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아니, 떨어뜨렸어 시경사 떨어뜨렸어. 지금 뭐하는 거뭐 받았어 방금. <웃음> 저한테 열 대어를 조금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를 제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네. 예, 예, 예. 아 그래? 열 대어 드렸죠. 네네네. 잘못 봤네 또. 남은 예. 거 있나, 형님? 어 총기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는 분. 아 예예예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예 예, 예. 예, 예. 마저 미사 진행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미사 들어가시지요. 저도 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예. 가톨릭이에요. 아뭐 뭐, 아까 불교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받은 것도 있는데 헌금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무래도 그런가요 여기 있습니다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와, 이 딸나라 <웃음> <웃음> 나이 머리를 진짜 발라 <웃음>